여기는 양기린의 집입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음탁탁탁탁탁 이리 깡깡 참만족 너희들 이름이 뭐냐? 차례대로 대봐 줄제 양수리입니다 저는 양으리요다 막내 양미리라고 합니다 아예 수우미양가 돌림으로 나가는 거야? 뭐냐, 그러니까 그 양길이 형이 아침 양산 끝나면 돌아와서 밥을 지어야 먹는다, 이거지? <Revel geek Aladdin> 형은 언제쯤 돌아오는데? 후추 후추! 어그 네, 아무 때나요! 음. 우리가 막 배고플 때 와요! 니냐 어... 알았다! 잠시만 기다려라, 생선찌개가 맛있게 끓는구나! 호로록! 아이고, 이거 선생님께 죄송해서 어쩌지요? 아, 가만히 누워 계시라니까 왜또 그러세요? 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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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느낌김뼈강 사의 코 빛이, 강 사의 코아이강 사의 코 빛이, 강 사의 코빛강 사의 코 빛이, 강 사의 코이강 사의 코 아, 이강이부르의코 빛이, 강이강 사의 사 아, 나쁜 녀석… 저 지경이 되도록 담임한테 말도 안 하고… <웃음> 녀석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간식이넣어어먹으려고 육상부에 들어오건 말이야! 감수성이 풍부한 편! 임마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은 말이야 더 가난했었는데 그 정도로 결승하면 어떡해! 계란이요 계란! 굵고 싱싱한 왕 달걀 사세요! 모름표? 눈 껌뻑 꼼복 계란! 계란 사세요!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신 좀, 나왔어요! 좀, 꼭 사주세요! 그래, 괜찮다 이 정도 고생이 물러서면 안돼꼭 일어서면 되는 거야! 너독과 좋아요!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결과야말로 진정 값진 거니까! 구독하라고 뭐! 하니! 햇따는 문제가 안 돼! 그 환경에 도전했다는 자체가! 멋진 거야…